이 게임의 제목은 바로 이 녀석! 게 어, <야. 웃음> <야. 웃음> 아 너무.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나, 내가 생각한 거 너무 아데 아, 잠깐만. 아, <웃음> 좋아! BTS 게임 개발자. 전전 저희가 1화에서 드디어 게임 제목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인더섬의 로고를 만들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섬네 인더섬.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 그리기 이어 그리기 괜찮을까요? <웃음> 제가 을때전국이 지민이 둘이서 이어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1라운드는 1인당 60초씩 2라운드는 30초씩 3라운드는 다 함께 마무리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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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이디어가 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진영이 뭐 어.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아뭐 제가 생각해 놓은 거는 일단 저희가 뭐 고래를 자주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고래가 어, 실제로 네. 나오더라고요 약간 네. 네. 네. 네. 고래 자체를 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고래를 크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윗부분을 이렇게 섬 같은 느낌으로 어. 옛날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것들이 판타지, 판타지. 네. 판타지나 뭐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니까 그런 같습니다. 거에다가 이제 뭐 멤버 7명 세워놔도 되고 그 뒤에 뭐 나무 있고 네. 뭐불 네. 피워놔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지 네. <목소리> 생각만 해봤어요. 어, 저는 저, 저 저의, 저의, 것 같아요. 저의 캐릭터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목소리> 아 형, 뭐야 이렇게. 그건 이제 본인이 하시면 되고. <목소리> 아형 진짜 아, 형 형이 만든 그 상표가 그 코레잖아요. 아그렇 아, 코레. 코레 상표까지는 없어요. 아, 상표가 아니고 형이 그때 만든 로고 있었잖아요. 아 코레. 맞아요 코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섬 이름이 코레인 거예요. 아섬 이름이 코레. 코레에다 A만 붙이면 코레아 아닙니까? 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코리아 에, A만 붙시면 코리아가 됩니다. a 좋안네요 아, 선생님. 아, A인데. 네. 자, 그래서 이 고래, 이제 위에 섬이 있고, 네. 그 섬에서 우리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떨까라는 게 사실 형의 아이디어인데. 어, 난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진영 아이디어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진영이 틀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좋은 것 같아요. 제가요? 시작하자마자 금손차트 쌌거든요. <웃음> 자, 가겠습니다. 자, 시작! 자, 데 예, 예, 골든 해드 나와주세요. 아, 왜냐면은 아미반 모자. 와 살짝 그 아시니까 그 살짝 그 고래 어두운색의 파란색으로 이렇게 고래를 이렇게 짬 짬이 있으십니까? 네, 좀 해주시면... 설명 안 해도 되요. 설명 설명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섬까지. 어차 시작했어요. 오오오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러 안 되는데? 오오오 오. 오, 오. 아니아니 아니야 괜찮은데 왜? 어 그래? 아니야 저기 어? 이제 섬그리면 되잖아. 아니 근데 나는 뭐... 이제 그 사실 고래가 떠받치고 있고 그 위에 섬을 크게 그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나도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올로하면 되지. 아, 어야 고래 어, 귀여운데? 자 아, 이런 고래가 너무 부각되는데? 자 오케이 좋아. 잠깐만. 어떻게든 살 살리... 믿어요 금손 금손을 믿자. 이거 디자이너님의 성요나 <웃음> 클럽아. 어, 잠깐만, 거의 물 나오면 안 되는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이제 더 이상 숨면안 되겠다! <웃음> <잠깐만>. 야, 이제 쓰안 <웃음> 돼, 이제! 자, 내가 생각한 거는데 <웃음> <다른데>? 아, 생각만 <웃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어떡하지? 잠깐만! 언니는 야, 형님, 에스론만 그냥 하고 가셨어.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빨리 형, 이딱딱 만들어요. 딱! 딱 만들어야 돼. 아, 씨발. 이요 부분에다가 이제 땅 만들어 땅을 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야 그렇죠? 아, 머리가 생겼다. 오, 오, oh. 아니 요 부분에다 이렇게 땅을 만들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살릴 수 있어. 우리 우리 칠판에 어야 됐어. 칸. 아니 심지어 호랜드 너무 이쁜데. 나 10초 남았습니다. 호레 게임. 두, 팔, 칠. 가정수 이렇게. 다음 짐이다. 목을 생각해라. 사, 삼, 이, 일. 오케이 오케이. 다 나가야지 나가야나가야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나야지 이제 방지그래야지나지민씨지금 <웃음> <방탄 그래야지. 웃음> 벌써 3초 걸야지 나가야지 나가야지 모닥야지 나가야지 나가어지민아야지불그야지 나가야지 나불야지막에 이렇게 안야지가지민아야0초가야돼 나가야지 나가야지 야지나가지나가야나지나가가지 어때요? 저게 모닥불 뭔데? 저, 저게. 자, 5초! 모닥불을가운데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게, 모닥불 가운데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정구아정구아 정국아! 아, 고래 피나는 거 아니야, 저거? 아, 고래 한테 맞은 거 같은데? 상처난 고래. 정구아 7명 그려줘, 7명. 7명 그려라고? 어, 7명 그려줘, 7명. 정구이가 나가는데 7명 을그린는건좀 약간... 7명 그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인간 두 개만 한 크게 모닥불이야. 야, 왜다 저기 모여있냐, 우리는? <웃음> 야, 두명 더! 야, 두명 더! 두 야, 한명 더! <웃음> 낚... 야, 한명 더! 야, 한명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야이이이 나나누가나 <웃음> <웃음> <웃음> 누가 나제태각생각뭐 해야 돼요? 형아 뭐라도 해 그냥. 우리가 생각한 틀은 다 나오긴 했어. <웃음> 아 근데 왜 나무가 꼬리에 있어? 야 아니 왜... 나무가 머리에 있으면은 저기서 이제 활동 그게 제한되니까 꼬리 쪽으로 보낸 거죠. 아나할수 나 있었는데 이거. 아, 내가 내가 처음 할 걸. 아 이거 반대로 했어야 되는데. 처음 <웃음> 만들고 아, 할게 없구나. 아니 잘못됐어. 이게. 아 씨. 저... 괜찮아. 야, 아, 야. 야, 눈에서 불빛 나온다. <웃음> 어, 무서워. 하울의 움직이는 그거. 마지막 버스 몹이 고래였구나. <웃음> 고래 계략으로 다 저기 다친 거지. 그렇지. 아니 저게 고래 눈 밑으로 들어갔어야 됐어. 그 바다 밑으로 눈 거기. 자, 하고 싶은 대로 합시다. 준하, 태벨롭 누가 이거 뭘로 해야 돼? 이에 걸쳐 있어야 이제 오. 저기가 이렇게 동그라미. 디벨롭밖에 아, 있어요? 현실 벗어나서 그냥 고래가 하늘 나는 거래야아 좋아. 어, 아, 어. 아. A는? 아니야, 그럼 r e a Korea. r e a Korea. k 에이. 에이. 에이. r e a k o a a a 밑 a k o 물 e a Korea. k o 물 e a Korea. k 있 r 물? a k o 있 e a Korea. Korea. Korea. Korea. k o r e 거 명암 r e a Korea. k o r 야 어디 야, 그림자가 비치는 공중에는 명함이 왜 있어요 공중에? 야 텐트가 흙화 있는데저 <웃음> 오케이. 에이. 혼자 불, 불 타고 에이. 남은 텐트인가? 그텐트는 그 있는 나 이제 좀 텐트 같네. 에이. 와. 에이. 야. 이 야! 역대급으로 별로다. <웃음> <웃음> 아쟤요 아, 그런 거 좋아. 에이, 아, 저기왜 풀이 났어, 근데? 아 여기 한명 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명, 야, 어, 방한방 명, 한 명, 야, 명, 방시피님, 방시피님, 방시피님, 흑막, 흑막, 세균맨처럼. 어떻게 그려? 세균맨. 오천 나왔다, <웃음> 호바 어묵이 아니야? 방피님이야? 뭐야? 다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 나의 선생가. 나는 그릴거면그리든가어 좋아. 아? 어 뭐야 깡패야 고래가 야 고래 야 고래가 이거 많이 보스면 됐는데 야 이거 이거 아니, 고래가 만화에 뭐... 나올 법한 우리 의 희망이어야 되는데 에이 저기... <웃음> 야좀 땅을 칠해야 되지 않겠냐? 저기가 칠해야 돼. 소릴 그래. 좀 이렇게 하고 그렇그렇와 그치, 그치. 참디. 이제 <웃음> 부분탈 모야야 여기 물 나오는 거 아예 강으로 만들자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여기 좋은 여기 생각이다. 그, 그 오케이 간. 그 하나 연연못 연못 한 연못 연못. 속지한 어, 저 잔디도 그 아, 아주 시... 좀 나왔어요. 표기할 때그 표기할 때그 잔디 있잖아. 어 연못 좋아 연못 <웃음> 어릴 때배우는 물도 색깔 좀 칠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이래거 편하지. 그 금손분 불러요 형. 금손 타이. 자 금손 타임 어떻게 할지 대응 구해 나옵신다. 왜냐하면 금손이 와도 답이 없거든. 금손이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아니, 저 빨간 어, 눈 누가 있냐? 저... 수습, 수습해 주세요. 수습해 주세요. 수습. 뭐, 뭐, 뭐, <웃음> 말씀하시는 같은데 잠시만. 새롭게 하요아니 새로, 새로 만들어주세요. 가자. 아. 새롭게 하자. 새롭게. 새롭게 하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새롭게 할까요?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이 눈이 눈이 요물 요입 요입 지점에 있어야 돼.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포함된 게, 포함이 되는 게 귀여워. 땅이 이만하게 있고 돌에 요만큼 이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땅그 피그냥 봤을 때 땅이 이만한 뭐이형 돌이 이만 아니야. 그, <웃음>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형이 얘기한 대로 알지? 시작. 해요. 어 고. 응? 오, 잠깐만 저거 아닌데? 아니, 아니, 기다려 봐봐.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내가 구상한 게 아닌데 저거? <웃음>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요. 믿어, 믿어, 믿어. 자, 동시에 30초 남았습니다. 섬이 나오겠지? 섬이 나오겠지? <웃음> 섬을 와... 자, 20초. 으! <웃음> 돌고래 아니야, 돌고래? 섬을 완전 크게 그려 되지 않을까? <웃음> 어? 섬... <웃음> 아니야 십삼 십이+ 1일 아니야 여기 서디벨블 하면 되니까 야, 어, 어, 여기 이게 섬이야 일단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 것 같아 괜찮아 네. 오케이, 합시다 그냥 오케이 어, 저도 형이 뭔 말하는지 안돼 오케이 엄청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엄청 이렇게 아니 어차피 정말 아, 크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잘했는데 잘 좋아. 잘 자, 잘 아, 잘 다음, 잘 누가 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 위. 여기서 이제 네가 디벨러 시키면 돼. 당신들 후회 안 하겠어? 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지민아. 섬을 더 크게 키우자. 섬을 좀 키워. 어? 꼬리 쪽. 털좀 좀 키워줘. 채우자. 뒤로. 좀 더. 여기까지? 그렇지. 어, 뒤에까지. 어, 뒤에까지. <웃음> 와 이게 이게 가능해학적으로 가능할까 그게? 아, 그선 무시하고. 아니. 판타지잖아. 선, 어. 선 무시하고. 야, 고래 머리 아프겠다. 여기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밑에 이어줘, 밑에 이어줘. 꼬리 말고 꼬리 살짝 뒤고 그까, 그렇지. 거기서. 여기까지. 그렇지. 어, 이렇게. 그다음 그 그다 세계지도야 입체감 뭐야 입체감 좀 <웃음> 좋다 야 이거. 세계지도야 아 약간 여기 이게 전체구나 그렇지 어, 이게 땅이고. 그게 아일랜드야 그렇지. 이제 여기다가 모닥불 그렇지 모닥불 중간에 모덕볼. 돌 뭐야 아니, 10초 남았어요 뭘 그린 거야 아니야 입체적이잖아 근데. 그림이 왜왜 그래, 아. 걔는 그렇게 된 거야 어, 뭔데 그 어, 뭐야 1 2 3 4 3 2 1 22 23 24 2 <웃음> 왜 저기 있지 못한 거래 <웃음> 뭐야? 그래 너무 그고싶은거 그래 그냥. 구름이야? 고래 와좋 <웃음> 좋아, <웃음> 좋아, 네, 좋아, 아무거나 아 해. 뭐이 <웃음> 이건 멈추는 게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 얘들아 우리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웃음> 하늘고래야? 하늘고래네. 아 하늘. 아야 아야 되게 아, 창의적이 좋아. 하늘인데 고래야? 밑에는 구름이에요. 밑에는 물이에요. 약간 밀리터리 하늘고래인데? 고래, 고래가 힘이 참 세겠다. 고래 이제 약간. 아니, 물에 있는 것보다... 3대 나무... 500 치지. 식당하니까. 오히려. 아니야? 나무 어디다 그리지? 어. 나무 3 위에 그리야지 여기? 수수한데? 되게 좋은데, 너 와, 자, 그 다음 누구냐? 진영, 진영, 진영. 그 다음 왜 나야? 자, 나무 뿌리 어, 어. 만들었다. <웃음> 야, 나무를 뒤쪽에 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야, 나무 <웃음> 아니, 나무 등성 등성 그리고 그 뭐야? 아니, 저건땅 색칠한 것처럼 하고 넘어가자. 나무는 이쯤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구름에다, 구름에다. 구름으로 인다 삼을 그리는 거지. 나무가 그치? 왜 이렇게 커? 아, 나무, 세계수. 아, 괜찮아. 요 세계수처럼 약간. 나무. 아, 형, 그리고 싶어 그래요? 어우씨 와. <웃음> 미안하다.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는 난나나 구름까지는 난, 난, 좋아. 구름까지는 아, 공간. 좋지. 왜 나무 안 좋아해? 나무, <웃음> 나무가, <웃음> 근데 나무예요. 꽃이에요. 하나만 해요. 아니, 저거 왜아이 중간에 금손 차 사람 쓸까? 아, 어, 어, 그래. 아 지금 어. 쓰자. 그치, 내가 아, 아, 쓸 거. 이거 내가 볼때 진영 때 써야 돼. 내, 내, 내 타임에 쓸게. 자, 네 타임. 쓰겠습니다. 타임에 금손찬. 내 타임에 아, 쓸게, 내네 타임에, 네. 네 타임에. 아니, 아이디어를 내고 금손찬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려주시기만 하면 아, 돼. 이제 꾸, 꾸미기만 하면 돼서 아 여백이 그, 좀 있을 그치. 쓰자, 때 쓰자, 쓰자, 쓰자. 설명하게나것 아, 금손찬. 아, 정구야, 잘했네. 자, 여기서 이제 디벨롭을 조금 더 시켜주면 됩니다. 사람을 그리셔도 되고요. 예, 네, 잘해주세요. 예쁘게 잘해. 알다, 알다, 깔쌤. 네, 뭐 어, 좋습니다. 오, 로고 디자이너시니까인더 섬입니다. 어, 생각하셨던 게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 네, 뭐 타이포그라피 뭐 그런 건가? 오. S, E, O, M이지. S, E, O, M. S, E, O, M. 응답 수순으로 한번 약간 5초, 4초, 3초, 2초, 1초. 잠깐만해 주세요. 자, 그럼 누구예요? 자, 세나가니다 자, 네, 자, 네, 어, 그려. 자, 이거그면 되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여도화감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뭐야!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귀엽다! 됐다! 오. 아, 됐다! 됐잖아 이렇게 하면! 남자, 사람 그려줘, 사람! 형. 일곱 명! 아, 형, 저기 나무 있는데, 저거 나무 풀좀 그려주세요. 형, 형, 그거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사람 그려줘, 일곱 명! 아난 어, 사람을 못 그리겠어. 해만 그릴게요, 다. 알아서 팔이랑 좀. <웃음> 뭘, 뭘 그린 거야, 그러면? 형은 뭘 그릴까? 난 나무 그렸잖아. 형, 저게 나무예요? 그럼 뭐야? 세계수 아니에요, 그냥? 세계수도 나무야. 아. 그렇지, 세계수도 나무 <웃음> 세계수가... 이제 저, 저 나무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디벨롭이 돼서 제일, 어. 제일 어. 굉장히 예쁜 나무가 된다. 오케이, 제이홉. 그렇소. 네? 오케이, 좋아. 뭐야, 나야? 어, 너야. 야, 텐트 그림면 되냐? 어, 텐트 좋아. 야, 텐트 이거 맞냐? 아, 아닐걸요? 안 보여요, <웃음> 뭐야? 텐트가 뭘, 4? 이야 박스, 박스 아니야? <웃음> 아, 텐트 맞네. 텐트 고양이요. 야 야, 우리 도영 배우는 거 아니잖아. <웃음> 아, 맞네. 야, 근데 텐트가 너무 작지 않냐? 텐트가 약간 오 꼬리가 생기냐? 1인용, 1인용. 어. 잘 되겠죠? 2분씩만 줬어도. 형의 나무는 되게 진짜 초상적이다. <웃음> 풍차 같아요. 개수라니까. 어, 어, 어, 이거 맞나? 모르겠다. 텐트입니다. 가야, 가야. 앙, 나 나? 가형왜 계속 꼬리부터 그래? <웃음> 아까 도 저거 아더니 <웃음> 좋아, 멋있는데? 비가, 비가 오는데, 그때는 얘, 얘한테서 나오는 거야, 비가. 비가 오는 날은 얘, 얘 등에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어. 그저 뭔데? 비래? 물을, 물을 이렇게 뿜잖아, 고래가. <웃음> 그게 다 거야. 너무 등 위에서 나오는데. 여어가는데 <웃음> 붙인 게 아니에요. 어, 그냥 물 뿌렸는데 인도섬이 나왔어요? 오, 좋은데? 괜찮아 오, 느낌 있어. 야, 꿈 보다, 일곱. 지밸로 형, 지밸로 지밸록. <웃음> <거>, 형, 형, 더퍼뜨려줘 <웃음> 형, <더 파트너죠. 웃음> 형, 형물 야, 시간은 더고있어시요물간인더퍼뜨인성으로 퍼뜨리자. 퍼뜨려, 인더성으로 빨리 퍼뜨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거. 같 그런 거지. 와! 감사합니다. 와, 스프링클러, 야, 원래 다 그런 거야. 다이어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마무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웃음> 네. 준비. 골 받자. 시작. 2분이요. 자, 2분. 자, 하고 싶은 거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줄 서세요. 자, 줄 서시고. 나 그냥 응원할게요, 여기서. <웃음> 자, 자, 플레이. 플레이. 인더 섬. 차근차근해, 차근차근. 자연 자, 자, 자, 자, 자, 멋있네. 와, 이게 너무 두껍게 만들어야되는데 야, 근데 세워봐도 괜찮아, 그들어 여기, 여기 봐봐, 이게 우리의 그 그래픽으로 딱 네. 변환이 된다. 네. 기울 것 같은데. 아, 기워요? 네, 기울 것 같은데. 보고 있어. 세계에서. 아, 일부분들이 아, 살려주실 겁니다. 야, 고래가 잘 생겨졌다. 오, 야, 좋아. 얘들아, 고래가 좋아. 손남인데. 야, 나 느낌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아, 힘들어 나. 아, 야, 팔 아프다. 색깔 안 나온다, 얘 이제. 뭐, 왜, 뭐, 뭐, 뭘 원한 거예요? 하트했어. <웃음> 가난한다는 뜻이지? 에이, 네, 그렇지. 사랑 좋지? 내가 하려고 한... 형, 미안해요. 의도와 좀 다르게 형 모양이 좀... 아니, 잘했어, 잘했어. 뭐예요, 이거? 아, 그거? 열기고열기고열기고열기고 어, 귀, 귀여운데, 요 어? 여기 이제 누가 타고 있냐? 아니, 누가 탈래요? 방피 님 타고 아, 타잖아요. 알겠다. <웃음> <웃음> <웃음> 구조하러 온거 아니야? 저 타고? 아, 저 하트는... <웃음> 윤기 형의 회식이에요 이건 꼭 놓아야 돼요, 내가 돼 내가 볼 때는. 고래 눈또 빨간색 누가 치는 지 어? 고래 아니, 눈... 아, 시발이... 아 잠시만. 태영아 아, 고래 눈은 왜 자꾸 빨간색이야? <웃음> 자, 그만 하자. 되게 좋아한다, 너. 아... 우리 로마 단담의 의미, 우리 진영이 또 아이디어 찾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고래에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고래를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이렇게 집어넣고 었 구성을 해봤고요. 네. 이제 또 고래가 이 바다에만 있으면 살짝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이 전설 속의 동물 하늘고래 그 위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일곱 명의 멤버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스토리 시작이 배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배가 고장나서 와봤는데 하늘고래위였던 거예요. 형. 배를, 배를 타고, 타고 아니 아니지. 잠깐 봐 배를, 배를 타고 떨어졌 떨어졌는데. 그 고래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물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하늘 고래였다. 물만 시로 내려왔네. 네. 그렇지, 뭐 그런 그래서 얘기죠. 다시 올라가서 나중에 가면 하늘선 스테이지도 있고. 네. 네. 네. 저기 이제 떠있는 구름은 꿈을 상징하고요. 네. 저 열기구, 날아가는 열기구는 희망을 상징하고저 하트, 파란 색 하트는 무슨 네. 의미인 가요 슈아씨? 저거는 이제 이. 이 그리고 그렇죠, 빨간 눈은 전인류, 전진 전인류 전인류와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웃음> 파란색 하트. <웃음> 사랑하는 <웃음> 파란색 하트. <웃음> 저, 그리고 저기 저 빨간 눈. 저거는 이제 요. 어디든 헤쳐나가겠다는 전. 당이 당한 의지. 꿈, 희망, 전진, 전진. 좋습니다. 네. 또 네. 나아가겠다. 천 자, 아무튼 세계수는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 풍요를 상징하죠. 아. 옛날부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통. 보면은 그쵸. 세계수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됐잖아요. 자, 어, 딱 판타지에 딱큰 나무들 있잖아요. <웃음> 그렇 <그치? 웃음> 아, 정말 로까지 그려봤는데요. 최종 완성된 로고는 인더섬 열린 개발 공식 SNS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기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뭐 나옵니다 뭐냐 바바바바바바 뭐야 와, 뭐야,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좋아 자수야합니다 게임 개발자 BTS 오케이 okay. 정해진 숙명처럼 시작부터 함께 게임을 개발하며 새로운 소주를 만들어준 BTS 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하이브 게임 개발자로 위촉합니다 거부는 거부해 와. 아마 이런 것까지 아 네, 멋진 트로피입니다 오늘 함께해 보니까 다들 어졌셨어요 재밌네요 아, 아 뭐랄까 이게얼릴 적부터 뭔가 개발 창작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그런꿈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게임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 아미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이 담겨진 그런 게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그런 만큼 굉장히 좀 애정이 남다르고 좀 애착이 가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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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할 준비가 돼 있고 오늘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그렇죠. 그 네. 게임을 한게다 오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아,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어찌 세요 자기 히스토리를 여기에 넣는 거좀 친해요. 아, 아, 아, 매수, 아, 오늘 아, 좀 이거 아, 좀 달달하게 되게 아, 아, 아, 그래. 그래. 아, 좀 아, 되죠. 얼다구리 네. 하네 하니까. 네. 아 네, 제가 진짜 모바일 게임도 좋아하고 뭐 PC 게임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게임 개발자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게임을 개발할 줄은 상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네. 상상은 했었어?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았습니다. <웃음> 아, 아, 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웃음> 행서니가 인더섬 아. 함께 힐링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말의, 말의 흐름을 오오오. 예상할 수가 없는 어우 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었야니다 독특한 소감이었습니다. 마르세유턴이었어요 네. 네. 네. 네. <웃음> 자, 자 정규. 자, 저랑 같이 네. 게임 하는 정우 씨. 네, 아 어, 인더섬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제 저희의 많은 의견을 <웃음> 수렴하시면서 이게 같이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이브 게임 개발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뭔가 공유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오케이 okay. 맞습니다아 저희처럼 아미와 유저 여러분들 모두 정말로 지, 정말 직접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게임 인더섬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의견 많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S 게임 개발자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웃음> 한번 섬을 타볼 거야. 네, 안녕